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,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. 이 조문은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더잘 알려져 있죠.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. 제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,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.